안녕하세요. 버거건트 조정원입니다. 어, 요번에 제가 이야기할 것은 버건팅 포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예전에 버건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것보다 좀더더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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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을 캐는 어떻게 보면 그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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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모이액킹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버건디 포상 프로그램하고 항상 비교가 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모이액킹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모이액킹 업체하고 보통 1대1 아니면은 1대다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실서비스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 저희들이 어, 정말로 특별하지 않는 이상 어떤 자동 스캔 도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디도스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테스트 환경이나 어떤 스테이지 환경이나 이런 곳에다가 진행을 할 뿐이고 나머지는 실서비스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버건운틴 포상 프로그램에 있는 환경들도 실서비스 대상으로 언제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은 뭐 조금 있습니다. 모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정해진 시간 아니면 이제 업무 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버건틴 포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거의 없죠. 그냥 계속 24시간 계속 동작을 그 프로그램들이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시간에 염염하지 않고 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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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깔리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취약점 대상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감하죠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대행사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힘든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위탁하는 업체들하고 조인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공격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는 제가 좀더 자세히 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대상에서는 이거를 여기 명시 안한 다른 도메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계약이 성립이 되지가 않죠 어떤 경우이든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예,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유형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것들 혹은 어, 어떤 오토레이티 툴스 우리가 자동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이에킹할 때는 보통 이제 자동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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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 실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것들 부활을 발생을 시키거나 어떤 딜레이를 발생시키거나 정지를 시키거나 이런 현상들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네이버에 간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이제 웹 서비스에 대해서 거기서 적어 놓은 것을 제가 캡처를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쭉 읽어 보시면은, 어 대부분, 아 이런 공격들. 한 마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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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요 정도가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범위는 아니야. 근데, 아, 요거는 그냥 고칠만 하다. 그러 고치고, 아, 돈을 안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규칙들,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인 거거든요. 게임에 대한 포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항상,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국내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 리디북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의 말 쪽인가 어딘가에, 이제, 버건팅 프로그램이 현재 돌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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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 중에 하나이고,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취약점 분석이나 아니면 이게 전자책 같은 경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있다 갑자기 포상 프로그램이 딱 뜨는 순간에 기존에 조금 있을만한 그런 취약점들을 한번 이렇게 해왔는데, 많이 패치를 하고,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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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단위로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랭킹이나 그런 것들이 어 이렇게 공개가 되고 또 상장 좋죠. 1년에 한 번씩인가 상장도 주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구 인터넷 증여에서 참여하는 요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주의사항을 잘읽어보시하는 겁니다. 실제 서비스 웹사이트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백신 프로그램 같은 보통 이제 백신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거나 아니면 이제 IoT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 기기 아니면 PC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치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우회들, 이제 보호기법들 우회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현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가 바로 현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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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발견이 됐다거나 그래서 해권이나 해 버그 클라우드에 등록된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데 이제 국내 사이트나 그런 데서 건들지 마시고요. 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이 포상 프로그램의 거기 규칙들을 잘 읽으시고 외국 사이트 대상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운데 적어도 조금 조금 하고 있고 조금씩 이렇게 좀 받고 있는 있어요. 근데 외국 사이트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이제 어차피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모이킹할 때하고 똑같아요. 어제 기능이나 아니 웹사이트 구조나 그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근데 쉽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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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일했던 그 인력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보는 거죠. 실제 팀해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시스템들이 망가진다거나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나갔을 때에 대한 그러한 책임이나 그런 여부들도 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보안 담당자 분들도 이런 버건팅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어떤 곳에서는 또 이제 검토도 해보고 그렇겠지만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끌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사실 뭐 대표님이 책임져야 하는 건데 어, 모르잖아요 그거는요. 뒤에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버건틴포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또더 자세히 썰을 풀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거나 아니면은 기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 어, 궁금한거 있으면 언제나 댓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